<목 트위치> <Education lizard sound> 안녕하세요. 뭐야? <목> 빽. <트위치> <fault> <목 트위치> 어 여기는 어디지? 아 여기 아니고나 잠시만. 안녕하세요. 근데 어디 계세요? 여기요? 어디 계세요? 응. 알겠다. 안녕하세요, 남은자 씨. 전 유튜브 도 나와봐. 어, 안 만들어서 얘기해봅시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뭐 만들려고 했죠? 빵? 어? 아, 그렇군요. <웃음> 네, 일단, 만, 만들어봅시다. 재료 꺼낼까요? 아주 있쁜 자, 일단은. 평범해 보이지 않은 우유와 아자 그리고 또 평범해 보이지 않은 우유입니다 그리고 초코우유랑 뭐이지? 아무튼 드디어 평범한 윙크입니다 보이죠? 모서리 끝에 있네 얘는 아니고 응 자 이제 여기엔 계란이 있어요. 왜펑크질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뭐 있자. 왜 CLC랑 변색하고 계세요? 예.. 무서워죠. 아무튼 뭐 정수기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아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떨어뜨려줍시다. 이렇게 타슈스 비부가 자, 아무 만들어봅시다 음어다 만들까요? 이 음? 안에 같이 넣어요? 아이고, 뭐야. 야, 카메라 안보여요. 안좀 올려요. 카메라 자, 이거 좀 올릴게 괜찮나 가주세요 괜찮나? 아, 어, 괜찮죠? 네, 괜찮네요. 자, 일단, 계란을 깨지지 않게 옮겨 줍시다. 깨지는, 다시 소환해야 되거 어, 이상, 아무 그냥 손해줄까요 깨지는 옷.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아! 이 상태로 너무 깨지지 않을까요? 아 뭐야 망이! 오오 오, 잠시만요 오 깨끗하군 어? 잠시만요 제가 뒤집었네요 우유는 여기 잘 살아있고 어..잠깐만 아..여기 꺼나네 안보인다 자 아무튼 일단 달걀을 다시 넣어줍시다 사라진다 얘네들 음. 어, 누가 깨진는데 뭐야 뭐야 오야, 뭐야 뭐야 물 끄는거야 안보여나 이래야 뭐야 비켜 얘들아 아 됐다 이 정도면 된다 자뭐에 안보여요 이거 뭐죠? 이게 뭐야 <웃음> 그까지 넣으셨어요 이미 부화한 걸 열었군요. 아무튼 일단 우유를 넣어줍시다. 어디냐 하얀 눈 알겠다. 네, 여기 하얀 눈 있죠. 우유 맞습니다 이거 잘 네, 봐보세요. 우유 맞죠? 자 아무튼 넣어줍시다. 어? 그리고 자. 이거는 소독약인 것 같네요. 얘는. 얘는 해독제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소독... 소독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 아직 숨는 시간 안됩네 체코보이안 들어갔어요 야 계란 어디갔어? 잠시만요 잠깐만 아직.. 아직 안 했는데 공은니네요어 쟤는 아, 완성도거 꺼내줍시다 오! 어디선까 빵 하수가 일어났다 와 빵! 아니 그것도 왜성냥고요어 마음대로 찾세요 여기 있습니다. 와, 빵이 완성됐어요. <웃음> 왜 차요? 먹을 건데. 야, 비켜와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비켜오세요. 답답하니. 야. <웃음> 야, 빵 날라갔어. 오, 야, 맛있는 초코칩이 박힌다. 포에 나왔서 이렇게 되거든. 경찰. 잠깐만. 뭐 대충 첫 방이 안들어졌어요첫 번째 맛있겠다. 정말 맛있어 보이죠? <웃음>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한번 먹어봅시다. 밑으로는. 아들다아저깐만카메라 아직. 아직. 아, 그려야 요 어, 이제 어떡하라고요? 이미 이, 충분히 탄데또보는거예요 그럼? 야간 못타 안녕하세요, 방입니다. 에 아, 소리, 왔세요 아, 소리, 오세요. 괜찾아 오세요. 먹 그, 세요 뭐, 뭐, 아, 베리, 베리, 베세 베리, 베리, 이미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어우 고어어아 오늘의 주인공은 노른자였네 맞아 주인공은 노른자였어 갑자기 막에버래네 아니, 아직 다안왔는데왜 섞어요, 갑자기. 아니, 내가 섞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대기 타고 있던 건데, 아니, 그냥 닫기, 닫만했는얘 고정 안 해둬가지고. 아니, 그냥 바로 날라가버리는데 어떡해요. 그냥 다음에는 놔둬주세요. <웃음> 갑자기 달걀 넣고 있는데, 부담차꾸가 <웃음> 오래가지고. <웃음>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그냥 다음부터는 예, 여기에 놔두고 나 아, 먼저 빵이나 던지자 이래 던졌다 아우 뭐어안 놔줬어 아우 카메라 이방 카메라 여기에 차푼이던? 응? 그래? 차분 나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응? 뭔데? <웃음> 야 잠깐만 야 추진기 좀이어게달아이구나야 추진기 이거... 좀 달아볼게 야 기다려봐. 재주야 이거 고정 좀 풀어줄래? 응? 내 의자 고정 좀 풀어줘 <웃음> <웃음> 야, 잠시만 나도 이거 해봐 으아 야. 아 뭐? 아아아아아 있어? 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 걸려. 오, 오, 예. 오 야. 야, 야, 야. 에, 좀 고정시켜 봐. 좀더 고정시켜. 고정시켜 봐. 오이 됐어. 나... 고정어렇게해주냐 잠시만 혹시 모르겠지 야 준비되면 말해 쏜다 어 잠깐만 바큐보다 더 긴장되는 순간이야 이거 가보자 음. 오케이 oh, okay. 제주호 가라 <웃음> 야 너무 느려 잠깐만 <웃음> 어, 잠깐만. 아안 돼. 잠깐만. 너무 힘이 약해, 이거. 잠시만. 기다려. 댄스그려이게 응. 잠시만. 뒤에만 <웃음> 오픈해 이것만 해볼까 봅시다 오오오 야야야 폭탄 날아간다 야야야야야야 대박해 야 잠깐 잠깐 재밌는 거생각어 그래? 야 대박. 근데 우리 이거 물 들어가는 우리 주우 아니? 안 했지? 어안 주고 모트처럼 알아? 타게? 응가도 날아 야 의가도 날아 조정해주고 이렇게 음. 고추단 체어해서. 나도 내꺼, 거, 내꺼 거 꺼낼게. 네, 네, 왜 이렇게 어왜 여기를 다 잠깐만 잠깐만 아우, 나도 안되려 갑식하시는건데 어, 그래가지고 지금 나 의자도 나얘 예, 해줘 응. 됐다 됐다고 말하던가 올리스 자, 일단 저가 타볼게요. 갑니다. 아이고. 여스 방. 균형이안맞아 야. 그 안돼. 야. 야. 안 안돼 제주호. 제주 날라. 오야 날라 날라. 와 날라. 야 살려줘! 와! 대주 살려줘! 잡을게! 와! 대줘! 애가 일단 좀 해줘 곧 자자 야애나 떨어졌어 그것도 내려봐 잡아서 끌어간거 이 녀석을 좀 들어가 야 이거 재밌는데 야 나도 타볼래 응 어디, 이리 와봐. 타서. 뒤에서 탈게요. 왜냐면 얘를 앞에 놓데 너무. 그래. 일단 물부터 시작합니다. 응, 아, 야, 제대로, 제대로 돌려줘. 응. 응. 드디어 <웃음> 편해졌다. 기다렸어요. 네. 제주호가 출발합니다. 그 전에 복사 좀 할게요. <웃음> 와. 어쩌다 보니 제주호가 해체가 됐어. 와, 제주호. <웃음> 와, 제주호. 날아가자. 와, 제주호. 너 추락해요, 제주호가. 고양이 <웃음> 거 우리 제주도가 추락해요. 예. 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기다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제주호가 너무 제주호가 너무 불안정해요. <웃음> 아, 야 예. 아. 어틈 저희만 가보겠습니다. 성내랑 언제가?